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외계인들은 지구만 보면 습격을 못해서 안 달이고 사람만 보면 환장을 하고 들러 붙는 걸까요? 외계인에 대한 인류의 공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지구 바깥에서 날아온 미지의 존재들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꽤 멋진 소재였으며 이는 곧 에일리언 인베이전이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SF 장르를 탄생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영화 속의 외계인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괴랄하고 쩌는 임팩트를 자랑했던 충격과 공포의 영화 속 외계 크리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소재 특성상 각 영화의 사소한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정체불명의 소행성이 발견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지구와 충돌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곧 지구인들은 소행성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여 행성 전체를 폭파시키기로 하는데요 다행히 작전은 대성공 대원들은 무사히 소행성에 착륙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폭탄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들 앞에 정체를 알수 없는 녹색의 젤리가 등장 하게 되는데요. 소스라치게 건강미 넘치는 초록빛 자태를 뽐내며 가열차게 번식을 이어나가는 이지의 우주 젤리.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녀석의 정체는 단순한 젤리 따위가 아니었죠. 군 믿을 수 없는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하루만에 우주 해삼이 돼버린 괴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인간들을 하나둘씩 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식 명칭은 플로라 이름이 쓸데없이 예쁩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화면 가득 꽃다발 대잔치가 펼쳐지게 되죠 빨간색의 커다란 외눈과 두 개의 촉수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에너지를 공급받아 자신의 양분으로 삼고 또한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감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격렬한 전투를 통해 부상을 입게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상처를 짖어서 빠른 치유가 가능하며 압도적인 분열 및 증식 능력을 통해 순식간에 사방을 뒤덮어 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주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죠. 사실상 이정도 스펙이면 그냥 퇴치 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꿈해 볼까 두려운 천상의 미모를 자랑하며 쉴새 없이 무한 리필 을 시전해주던 우주 깡패들의 습격 과연 주인공들은 이들의 흉악한 마수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알고보니 본드걸 출신이었던 예쁜 간호 사우님이 등장하는 추억의 sf 영화 감마 3호 우주대작전이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UFO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에 일본으로 몰려드는 세계의 전문가들 모여서 딱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일단 모이고 보는 거죠. 한편 그시각 UFO에서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볼법한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그 현란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우주인 도쿄에 출연하다는 시마 코지 감독의 1956년작 영화입니다. 무려 일본 최초의 컬러 sf영화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특촬물 특유의 아기자기한 맛이 살아있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같은 영화죠. 특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컴파일러 성인은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극강의 쌍판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보면 볼수록 아스트라라면서도 영롱한 비주얼이 압권 키선을 타라는 완벽한 별 모양과 충격적일 정도로 치명적인 뒤태 호수처럼 맑은 눈동자가 차밍 포인트입니다 심지어는 분자구조 변경을 통해 지구인으로도 변신이 가능하고 슈퍼하기 짝이 없는 미친 피지컬 능력과 다소 기괴한 순간이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지구를 찾아온 외계의 방문자들 과연 이들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화를 보고 나면 괜스레 지구가 사랑스러워지는 뜻밖의 개몽 SF 영화 우주인 도쿄에 출연하다 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행접시들이 지구를 둘러싸는 충격의 오프닝이 펼쳐집니다. 곧이 사실을 보고받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이후 강료들의 조언을 받아 외계인과 친구를 먹기로 선택한 대통령은 tv 성명을 통해 이 사실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되는데요 난데없는 화성인들의 등장에 그야말로 난리가 난 지구인들 전문가들의 치밀한 분석과 예측이 이뤄지고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무려 번역기까지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전세계의 이목이 화성인들에게 집중되고 이들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파티가 준비되는 사이 드디어 화성인들의 비행접시가 지구에 착륙합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찐 화성인의 등장. 마치 호두에다 눈알을 박아놓고 예쁘게 치장한 느낌입니다. 이제 문제의 번역기가 등장할 차례죠. 가슴을 울리는 화성인의 한마디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한 남자 하지만 이 남자의 행동은 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화성침공은 동명의 트레이딩 카드 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팀버튼 감독의 1996년작 영화입니다. 영화 내내 b급의 정서가 차고 넘 치는 작품으로 팀버튼 특유의 재기 발랄함을 양껏 느낄 수 있는 영화죠. 극중에 등장하는 화성인은 탄소 기반의 지적 생명체로서 지구인 과 달리 산소가 아닌 질소로 호흡하며 뇌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박진감 넘치는 외모를 자랑합니다. 누가 외계인 아니랄까봐 피 색깔 녹색이고 인간들을 상대로 잔악무도한 실험을 일삼기도 하는데요. 평화가 어쩌고하며 떠들어대던 모습은 죄다 거짓에 불과할 뿐. 애초부터 이들의 목적은 지구를 침공해서 모조리 박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체를 드러낸 화성인들의 대대적인 습격이 시작되고 지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바다가 되고 마는데요. 그야말로 쉴새 없이 퍼붓는 화성인들의 맹공으로 지구 전역의 랜드마크들이 속수무책으로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전혀 통하지 않는 슈퍼 절망적인 상황. 이 쓸데없이 귀여웠던 화성인 친구들은 대체 지구에서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팀 버튼의 유쾌한 한방이 돋보였던 진격의 SF영화 화성침공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를 다루다 보니 이런 장면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겠죠 어쨌든 때마침 현장에 있던 동네 깡패들이 얼떨결에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을 때려잡게 되고 이후 외계인의 시체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자랑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뿌듯했던 시간도 잠시 곧 이들에게 뜻밖의 불청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암컷의 채취를 쫓아 지구까지 따라오게 된 거대한 수컷 외계인들이었는데요. Oh, 어택더블록의 주인공들은 매일 밤 강도짓을 일삼는 질 나쁜 10대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무려 외계인과 맞서게 될 주인공들이 고작 10대라고 하니 뭔가 긴빠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이들이 상대하게 될 외계인은 그리 지적인 생명체가 아니었죠. 영화에 등장하는 라이트 투스는 말 그대로 외계에서 온 짐승입니다. 온몸이 검은색 털로 잔뜩 뒤덮여 있고 형광색 이빨이 시선을 강탈 너무나도 빛깔이 고와서 잠잘 때 무드 등으로 쓰고 싶을 지경입니다. 물론 한 번이라도 물리게 되면 뒤지게 아프다는 게 문제 발전기를 맞이한 수컷 짐승답게 성격도 엄청나게 포악하죠. 자신들의 구역을 사수하려는 동네 깡패들과 단지 사랑해하고 싶었던 외계 짐승들과의 가열찬 한판 승부 그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집니다 이젠 뭐 놀랍지도 않죠 어쨌든 이런 영화들이 언제나 그랬듯 한 쌍의 남녀가 쓸데없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유성이 떨어진 곳을 찾아갔다가 무려 서커스 텐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기이한 광경임에도 불구 하고두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텐트 안으로 냅다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 을 맞이한 건 정체를 알수 없는 기괴한 모습의 삐에로였는데요. 외계인 삐에로는 스티븐 치오드 감독의 1988년작 영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계인의 침략을 다룬 SF영화지만 더불어 호러적인 요소들이 즐비한 B급 공포물이기도 한데요. 일단 외계인들의 비주얼 자체가 지나치게 살벌하며 하는 짓거리 역시 끔찍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심지어 컨셉이 광대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격렬한 장난질을 장차시종일관 공포와 유머를 넘나드는 대환장 파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인간에게 광선총을 발사해 핑크색 솜사탕으로 만든 뒤 거기에 빨대를 꽂아 쭉쭉 빨아 제끼는가 하면 그림자놀이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한입만을 시전. <목소리> 무려 파일을 집어 던져서 그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풍선으로 강아지를 만들어 사냥감을 추적하거나 도망치는 희생자에게 아늑한 탈출구를 마련해주는가 하면 막판에는 특촬물 괴수 뺨치는 거대화까지 시전하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런닝타임 내내 기발한 아이디어가 한가득씩 터져나오며 차원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비주얼이 시선을 후려치는 영화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미친 피에로들이 등장하는 전대미문의 병맛 SF 영화 우주에서 온 외계인 삐에로였습니다. 어느 야심한 밤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동네 문방구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쁘이 인형, 꼭 사다 줘야 해. 그래, 미라나. 오늘 꼭 사다 줄게. 결국, 기나긴 고민 끝에 인형을 훔쳐 달아나는 남자. 하지만 도주 중에 그만 차에 치어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한편, 어디선가 이를 지켜보고 있던 미지의 존재들이 등장. 서서히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후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영안실을 찾아온 외계인들은 가볍게 경비원을 제압한 뒤 무려 초능력을 사용해 남자의 시체를 되살려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살아난 남자는 삼룡이 그지새끼마냥 옷이 벗겨진 채 뭔가 그로테스크한 방법으로 외계인들에게 세뇌를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없던 초능력이 생겨서 그런지 일단은 엄청나게 신이 난 모습이죠. 이후 외계인의 하수인이 된 남자는 자신의 초능력을 10분 발휘 여전히 당당하게 꼭지를 드러내고 온갖 악행을 벌이게 되는데요 김청기 감독의 1986년작 외계에서 온 우렘의 2편에서는 도무지 근본을 알수 없는 3명의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각각 파란과 빨강 그리고 초록색의 시그니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면상 디테일이 거의 현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3명 모두 광활한 맞박에 뒷머리만 길러 제낀 백발의 대머리이며 다리가 오리발로 되어 있어 뜻밖의 귀엽미가 폭발 날아다닐 때도 온몸을 허우적거리며 큐티 보짝한 매력을 뽐내주십니다. 하지만 전투력만 놓고 보면 의외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는 장난감을 이용 흡사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t on e 하는 다굴의 정석을 보여주며 시리즈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에스퍼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어린이 영화였고 80년대의 어린이 영화는 꿈과 희망 대잔치였죠. 곧 데일리가 등장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 에스퍼맨을 구해주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데일리는 태양의 전기를 잔뜩 받아 무려 스스로 부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기존의 심파를 아득히 넘어서는 또 다른 심파의 등장이었죠. 이후에도 영화는 어딘가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며 영화의 정체성을 오컬트 대잔치로 바꿔버리게 되는데요.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동굴 씨는 거의 호러 영화 뺨치는 긴장감을 연출. 애들 상대로 만든 영화치고는 너무 지나치게 무섭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상 외계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악마에 더 가까웠던 오리발 외계인들. 그들의 진짜 정체는 오로지 김청기 감독님만 아시겠죠? <웃음>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